이야기의 첫 시작은 토요미스터리 제작진이 만념사 주지스님과의 전화통화로 시작됩니다. 50여 년 동안 연간 5천명의 사람에게 참배를 받고 있는 일본 만념사에 있는 기쿠 인형은 무섭고도 슬픈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1919년 8월 15일, 수지기는곧 생일을 앞둔 여동생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동생 기쿠 꼬와똑 닮은 인형을 발견하고 여동생에게 그 인형을 선물하게 됩니다 여동생 기꾸권은 선물로 받은 인형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딴 기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마치 자기의 여동생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기꾸권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단 점점 인형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날기꾸권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지만 어찌된 일인지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꾸권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한참 동안이나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비를 맞은 탓인지 그날부터 기쿠코는 심한 감기로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쿠코는 급성 폐렴에 걸렸고 자신이 죽으면 너무나 사랑했던 기쿠라는 인형을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며칠 후 기쿠코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쿠코의 가족은 사랑했던 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딸의 유언을 눈물과 함께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죽은 후에도 오빠는 매일 동생을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쿠코를 잃은 슬픔은 더욱더 커져갔고 결국 기쿠고와의 추억이 없는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기쿠고의 유골과 기쿠라는 인형을 만념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년의 세월이 지난 1947년 어느 날기쿠고의 오빠는 동생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날 오빠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원래는 단발이었던 인형이 머리가 허리까지 길게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사진 속의 동생의 머리도 길게 자라나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자라나고 입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인 이 기꾸라는 인형은 그뒤 언론에 소개가 되었고 큰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에 이 인형이 소개되면서 한 가지 또 놀라웠던 사실은 이러한 인형이 아마지마 신사라는 곳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사에 있는 인형은 죽은 아이들이 생전 아끼던 인형을 받아주는 곳이었는데 이곳의 인형들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인형의 생김새가 변하거나 하는 신기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인형을 너무 좋아한 아이들이 죽어서도 인형의 애착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형에 아이들의 영혼이 깃든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TV 프로그램은 그곳의 온도와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형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이들이 살아생 전 너무나도 좋아했던 인형들 살아서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의 슬픈 영혼이 인형에 항상 붙어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Thank you.